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제가 크러쉬 온미라는 홈쇼핑몰 뮤즈 모델로 당첨됐습니다. 제가 크러쉬 온미 뮤즈 모델이 되면서 얻게 된 혜택은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제가 받고 그 옷을 sns 같은 데 올려서 홍보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합찬받은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헐. 사탕을 넣어주셨어요 사탕을 그리고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준하님 고3 한참 바빠질 시기인데 저희 뮤즈 모델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크러쉬 온미도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손수 적어주셨어요 대박 어, 사탕 정말 감사합니다 어 대박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옷은 이 옷인데 이 옷의 정보는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한번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까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색이 무슨 색이죠? 이게 갈색인데 약간 좀 연한 갈색 이 상품으로 제가 골라서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변신해볼까요? 짠 입고 왔어요 되게 오버핏이라서 제가 오버핏을 즐겼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옷이고 옷이 좀 크긴 커요 근데 접어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심플하면서도 예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한번 전신차 보죠. 네! 찍는다고 나름 해왔는데 제가 뭐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옷은 되게 예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잖아요 지금 태풍이 온다고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풍도 가고 하면 가을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마침 누나들한테서 저한테 가을맞이 이제 선물을 또 준비했더라고요 누나들이 이거 미국에서 온택배예요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카라트와 누나가 이거 선물해줬는데요 이거? 카라트 대박! 한번 까볼까요? 조심스럽게 까야 돼요 카라트는. Warning to avoid danger of. Oh. <웃음> 어쩐지 누나들이 카라트 가방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예쁘다라고 했는데 와 진짜 정말 예쁘네요. <웃음> 진짜. 진짜 예쁘네요. 오늘 딱 이렇게 맞춰 입은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갈색깔 카라트를 누나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바람 한번 내보죠. 어떤가요? 뱀오대박 그럼 이 카라트 가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하트 크기는 그냥 제 몸정도만 해요 크기는 몸정도만 하고 네, 이거 완전 아.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와 여기 카라트 바로 적혀있는 져거 보이시나요? 이게 칼하트 가방의 실체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그냥 가방이에요 가방 여기 안에 이렇게 돼있고 뭐야 노트북 넣을 수 있는 칸 여기 있고 그 칸이 한개더 있어요 와 대박 잘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칼하트 적힌 수납 공간이 한개더 있어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1889년도 부터 시작됐대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이 다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이렇게 가방마다 설명이 다돼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읽어봐야 될것 같고 일단 카라트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방수겠죠? 방수 기능이 여기 적혀져 있고 이거는 어 전기를 잘안 통한다는 내용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몰라서 이건 잘 모르겠고 네. 레가시 시리즈 클래식 워크팩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옷을 사진 찍을 거예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뮤즈 모델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어 근데 누, 마침 누나가 사준 가방이랑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같이 찍으려고 해요 어, 따로도 한장 찍고 같이 도한장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누나들한테 부탁을 해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누나들이 아직 안 왔어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누나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여기서 찍을 거예요 어, 여기서 혼자 찍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사진 찍으러 가시죠 준비물은 이 삼각대와 제 핸드폰이면 충분하죠 삼각대 휴대폰 고정시켜가지고 사진 찍으면 됩니다 어, 원래 이렇게 높았나? 세팅은 다 됐고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돼요. 이거 타이머 설정해야 해요. <웃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한번 더! 사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웃음> 여러분 사진 잘 찍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사진 찍을 때는 렌즈를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찍혔어요 한장 건졌어요 한장저 크러쉬움미 홈쇼핑 들어가면 이옷 바로 뜨거든요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네 따라해봤는데 아 실패입니다 아 실패입니다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아, 여러분들 차량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게 옷 협찬해주신 크러쉬 오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 이 카라트 가방 선물해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 머리도 정리해서 땀나요